안녕하세요 흔한공고생 인처입니다 이건 가면입니다 이건 검은색 한지고요 이거는 한지를 자를 수 있는 마법의 붓입니다 한지는 물 묻은 붓으로 원하는 모양을 그리고 찢으면 더럽게 잘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지끼리 여어칠때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어? 이 가면 작년 할로윈때도 본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가면 중학교 2학년때 경극 가면 만들 시간에 받은 이후로 3년째 재탕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로윈도 가면이냐고요? 네, 이번에는 피노키오 가면을 만들겁니다. 순수했던 시절에 저는 예전에 뭔가 목각인형이나 바비인형 같은 것들이 밤에 막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을 살려 공포 분위기에 입이 움직이는 피노키오 가면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막대를 꺼내주고 8개씩 11개를 모아서 정리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둥근 부분을 다 잘라야 합니다. 자르면서 어쩌면 나는 공장에 가면 기계보다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와이어를 맞춰주고 훈련병들에게 번호를 새겨줍니다. 4번은 개인주. 대충 모양을 그려주고 다시 잘라야 합니다. 차랄라 일어나라 마법이여 자르기가 너무 귀찮아서 마법 좀 부려봤습니다. 다 잘랐으니 이제 머릿속에 있는 모양대로 붙여줄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거라서 저 혼자만 볼겁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가면이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웃는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 피누케오의 상징인 아주 오똑한 코를 심어줄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미리 잘라놓은 코입니다. 코를 끼워주고 한번 더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봐줍니다.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갈색 아크릴 물감을 꺼내주고 칠해줍니다. 원래 아크릴 물감을 칠할때에는 물을 적게 써야하지만 저는 나무 본연의 모양이 잘 보이라고 물을 많이 써서 칠했습니다. 이불 움직여줄 크랭크축을 만들겁니다. 크랭크축은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꿔주는 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망했습니다. 일단 이건 버려두고 눈에 들어갈 LED를 납땜해줍니다 모터의 힘이 너무 약해서 크랭크축이 움직이지 않길래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두이노의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렉과피니언 기어를 달아 앞뒤로 움직이게 해줄겁니다. 기어는 추억의 과학상자에서 훔쳐왔습니다. 다행히 잘 움직입니다. 잘 작동되는 것도 확인했으니 이제 조립해줍니다. 먼저 아두이노 오노보드에참깨빵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순살고기 패티 두 장이 아닌 선들을 연결하고 아까 만든 프레임을 붙입니다. 눈에 천을 붙일 때에는 최대한 잡아당겨서 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앞이 안보여서 높은 콧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레크 부분을 본체에 붙여주고, 피니언 부분을 입부분에 붙여줍니다. 이제 천에 구멍을 뚫어주고 아이스크림 막대에 LED를 붙여서 고정해줍니다. 아주 잘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을 붙이고 고정하면 공포의 피노키오 가면 완성입니다. <웃음>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목소리> <목소리>